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새벽도 스티비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북스에 왔어요. 어... 제가 쭉 둘러보니까 아마존 북스에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이 프라이스 체크 패드가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왜 있냐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프라임 멤버는 온라인 가격으로 도서를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온라인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. 시시각각. 그래서. 책을 바코드로 읽어 가지고 이제 책 가격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이거는 보니까 다른 기능은 없어요. 오직 가격만 알려주는 그런 기계입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. 네, 와 차이가 많이 나요. 이거는 9.9 불인데 프라임 멤버는 6달러에 살수 있습니다. 그래서 프라임 멤버를 하는게 어, 많이 세이브가 되네요. 네, 그래서 저도 한달 정도 트라이로 했었는데 해지를 했죠. 근데 뭐 한국에서는 아마존이 아직 그렇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프라임 멤버로서 혜택 볼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. 와, 이건 거의 반값 정도 어, 가격이 세이브 되네요. 50.04%가 세이브 되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교보문고에 바로드림 서비스랑 좀 비슷하다.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프라임 멤버 세이브 언스 스캐너가 있다는 거와 right right 너무 이쁘다 아니 근데 다리가 어마 무시하게 커요오 어마 무시하게 커 우와.